안녕하세요 킴비서입니다 알래스카항공 마일리지 활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엄청 생소하실 텐데요 라이프마일처럼 마일리지를 활용하던 플라이어들에게는 알래스카항공은 매우 유명한 항공사 중 하나입니다 모든 항공사마다 각자 가진 장점이 분명 존재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알래스카항공 마일리지는 많은 마일리지들 중 최고 수준의 효율을 자랑하는 마일리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내 출발 정도 기준으로 어느 정도만 알려드릴 테니 이 외의 구간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공부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먼저 알래스카항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알래스카항공은 스카이팀, 스타얼라이언스, 원월드 아무 곳에도 속하고 있지 않지만 제휴항공사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한항공, 일본항공, 캐세이퍼시픽, 아메리칸에어라인 등이 그것인데요. 그럼 알래스카항공 마일리지의 꿀구간을 알아보기 전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알래스카항공의 마일리지 발권은 한 번에 스톱오버가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발권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먼저 아시아에서 아시아를 가는 구간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알래스카항공 마일리지는 동북아와 동남아, 서아시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두 아시아입니다. 이러한 분류 때문에 나름 중장거리 구간인 서아시아 부분에서 극강의 효율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소요 마일리지를 확인하시겠습니다. 아시아에서 아시아를 갈때 캐세이퍼시픽이 가장 낮은 마일리지 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항공이 낮은 마일리지 차감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두 항공사 개인적으로는 대한항공과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서비스를 보여주는 항공사들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캐세이퍼시픽을 타고 인천에서 홍콩을 경유하여 몰디브나 스리랑카 같은 서남아시아 왕복과 편도신공 이원발권의 앞구간이나 뒷구간으로 발리, 싱가포르, 방콕 등의 동남아 편도발권으로 활용시에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코노미 편도 단 12,500마일리지 비즈니스 단 22,500마일리지인데요 몰디브를 단 12,500마일리지로 간다니 이건 정말 개좋은 효율입니다 얼마나 좋은 효율인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으로 2클래스 e 이상 티켓 예약시에 알래스카 항공 마일리지로 적립시에 100% 적립이 가능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인천에서 뉴욕 구간을 왕복으로 이동시 에 왕복 한방으로 모이, 모이는 마일리지로 몰디브 편도 티켓의 마일리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항공을 타고 갈수 있는 많은 아시아 구간 역시 매우 효율이 좋은데요 방콕 싱가포르 델리 등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가는 경우 한에다나 나리타를 경유해서 갈수 있는데요 뭐 이렇게 가도 효율이 좋지만 여기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알래스카 항공 마일리지로 일본 항공을 탑승하여 아시아에서 아시아로 발권시 도쿄에서 스톱오버하여 발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즉 인도, 델리에서 나리타 그리고 일본의 나리타에서 싱가포르 이런 식으로 나리타를 스톱 오버하여 두 장의 중거리 발권을 이코노미 15,000, 비즈니스 25,000으로 발권이 가능합니다. 엄청나죠. 일본에 가는 루트는 단거리 마일리지 영상을 보시면 어떻게 믹스해서 발권하시면 될지 감이 오실 겁니다. 물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편도신공과도 섞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알려드리기만 하는 거고요. 어떻게 섞어서 사용이 가능할지는 직접 생각해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루트로 응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아시아 투 아시아는 이 정도로 맞춰보겠습니다. 그럼, 알렉스카 항공 마일리지로 효율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 다른 구간인 북미 구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용 가능한 항공사는 아메리칸 에어라인, 캐세이 퍼시픽, 에밀 에이츠, 피네어, 한 하이나네어, 일본 항공, 대한항공 이렇게 뜨는데요. 여기서 효율이 괜찮은 아메리칸 에어라인 캐세이 퍼시픽 일본항공만 보겠습니다 캐세이 퍼시픽은 단순하니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비즈 5만 퍼스트 7만 인데요 일본항공이 비즈 6만 퍼스트 7만 입니다 퍼스트 클래스는 일본항공이 더 좋다고 알려져 있으니 캐세이 퍼시픽 퍼스트를 타실 바에는 일본항공 퍼스트를 타시면 됩니다 비즈니스 고려 중이시라면 캐세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캐세이 발권은 미국으로 직접 전화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럼 일본항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항공은 비즈니스와 퍼스트가 1만밖에 차이나지 않으므로 북미 구간 가실 때 당연히 퍼스트 발권을 추천드리고요 역시나 스톱오버가 가능합니다 홍콩에서 하네다, 한에다, 하네다에서 샌프란시스코 이런 식으로 분리 발권이 가능하다는 거죠 5 0 0 0 마일리지를 추가하면 방콕에서 하네다 한에다, 하네다에서 샌프란시스코 이런 식으로 발권이 가능합니다 5 0 0 0 마일리지 추가하는 걸로 비즈니스 동남아 편도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다만 동남아 구간은 아마 퍼스트가 없을 겁니다 아마 발권하시면 믹스캐빈으로 발권 될 거예요 복잡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김포 하네다 샌프란시스코 뭐 이런 식으로 발권하세요 대충 정리되셨나요? 비즈니스 탈 거면 캐세이를 타고 퍼스트를 탈 거면 일본항공을 타란 이야기입니다. 다만 저라면 일본항공 퍼스트를 타겠습니다. 알래스카 항공 마일리지로 일본항공을 발권하는 것은 대한항공의 편도신공처럼 여러가지 경로로 응용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항공사인 아메리칸 에어라인 발권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북미구간 비즈니스 6만, 퍼스트 8만입니다. 다만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톱오버가 1회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서 스톱오버를 하고 하와이를 간다던가 스톱오버를 하고 칸쿤을 간다던지 하는 본토와 휴양지를 합쳐서 하는 코스가 가능합니다. 다만 티켓을 찾기 힘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모든 경로를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국내 출발 기준만 설명드려서 이 정도로 맞춰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어, 마일리지로 세계일주를 꿈꾸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에게는 북미 내 여행이나 미국에서 유럽으로 넘어갈 때등 어... 알래스카 항공 마일리지를 활용하면 효율적 좋은 경로가 많으니 여행에 미쳐있는 분들이라면 알래스카 항공 마일리지에 대해서 한번쯤은 공부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편도도 원스톱오버가 가능하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정도로 알래스카 항공 마일리지 활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 알래스카 항공 마일리지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냥 돈 주고 사는 방법입니다. 뭐제 영상 몇번 보셨으면 누구나 아실 겁니다. 어, 해외 항공사들은 마일리지를 돈 주고 판매하기도 하는데요. 어, 알래스카 항공은 나름 주기적으로 마일리지 40% 추가 증정 프로모션을 진행하고요. 가끔 마일리지 50% 추가 증정 프로모션도 진행합니다. 50% 추가 증정 기준으로 약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원에서 21원 정도 단가가 이 정도가 합니다. 영상 마지막에 돈 주고 사는 방법 간단히 설명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면 어 대한항공 등 제휴사 탑승으로 어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비행기 탑승을 통해서 대한항공 아 알래스카항공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고요. 어, 세 번째로는 포인트 전환인데요. 메리어트 포인트를 알래스카항공 마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포인트 전환은 어, 메리어트 포인트에서 알래스카로 전환하는 게 가장 좋은 효율입니다. 사실상 저는 호텔 체인들 중 메리어트를 가장 체인 호텔들 중 추천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알래스카항공 마일리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메디어트 포인트로 전환 가능한 어, 아멕스 카드 보유 중이신 분들은 삼성 포인트로 알래스카 항공 마일리지를 구매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하면 은 50% 추가 증정 프로모션보다 더 좋은 효율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정도가 알래스카 항공 마일리지를 얻는 방법들이고요 그럼 마일리지 돈 주고 사는 방법 잠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영상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킴비서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